아, 금요일은 병신년, 음력 10월 7일, 아, 양력으로는 며칠인가요? 아, 양력으로는 11월 6일입니다. 에, 아, 임진일, 아, 임진일, 아, 인시, 지금 한 3시 30, 아, 30분이 넘었습니다. 지금 아, 인시인데, 아, 이 천일이, 이 제자가, 금요일은 저 아랫지방에 음, 어느 제자가 천도제를 주관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구슬을 한다고 해서, 에, 들러보러 갈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늦어도 한 6시 경에 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래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남고, 그래서 잠시, 음, 평상복 차림으로, 에, 우리 이 무속을 사랑하시고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볼까 싶어서 잠깐 짧게 <웃음> 얘기를 나눌까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금의 상황에서 보면 은 요즘 사회가 시끄러시끄러하죠. 그 최태민 목사 고인이 된 그분이랑 어 그딸 최순실이가 뭐 국정을 농단했다 그래가지고 어 일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난처한 입장에 처했고 어 여러 가지 뭐 어제 어제 그 오늘 일요일이니까 어제 토요일이죠? 그 서울에서라 각 지방에서도 뭐. 풋볼 시위를 하고 어쩌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태를 보면서 아참 어젠가 그젠가는 뭐 신문에 이제 어 조선일보 보니까 어? 어 무속인들이 불났다 뭐 어떻게 뭐 최태민이가 음? 무당이냐 어? 그 최진실이가 무슨 무당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설명 운동을 했다 하는 뭐 그런 뉴스도 이제 신문에 실릴 정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천일도 무속인 안사, 사람으로, 안사람으로서 참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웃음> 어, 결국은 그런 내용을 보면 뭐냐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입니다. 그게. 선무당. 무당도 어, 뭐 아니지만, <웃음> 굳이 자기네들이, 뭐, 최태민이가 보니까 뭐에 영생교? 영생교라는 뭐 집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뭐, 불교, 기독교, 뭐, 이렇게, 응? 무속, 뭐, 이거 다 짬뽕 해가지고, 어?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지금까지 존재하는 종교들 중에 그런 종교가 맞습니다. 음, 이럴 때, 뭐, 대승진교도 그렇고, 저, 저기, 뭡니까? 그, 저, 뭐, 증산, 그쪽도 하면 비슷한 어떤 얘기가 다 그렇게 갑니다. 결국 옛날부터, 그, 유불손도라고 하죠. 유불손도. 유교, 불교, 도교, 헌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보통 왜 <웃음> 종교라는 종교라는 개념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 다그 얘기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처음에 시발점은 각자 자기 주장이지만 결론적으로 올라가서는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꾸만 사태를 겸하히 이천일이 그 보니까 참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게 뭐냐면. 지금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샤머니즘, 뭐 외신들도 뭐 그런 얘기 떠들어 보면, 뭐, 샤머니즘이 어떻고, 뭐, 신정정치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다 난무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천일이 봤을 때는, 신정정치라든지, 샤머니즘의 어떤 종교 태도리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 됐다기 보다는, 최순실이라는 최태민이라는 그러한 인간들이 신을 빙자해서 국정을 농락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한 모든 국민들이 허탈감과 그런 자괴감을 느끼고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제자들도 그런 게 많고, 우리 그, 우리 무속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절이나, 아 그러니까 사찰, 절이나,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번 대통령 그, 누굽니까?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목사가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대통령을 무릎 꿇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무릎 꿇는 장면이 한번 있었죠. 그게 난리 났었죠. 어떻게, 응?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 뭐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때뭐 서울시를 뭐 어디 뭐 누구한테 바쳤다 별 얘기 다 했었잖아요 그죠 문제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 종교 종교와 관련된 신을 빙자해서 사리사육을 채우고 호가오식 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최태민이나 최순실이가, <웃음>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하는 마음으로, 자기 살이 사역 없이, 사심, 아무런 사심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서 보자만 했더라면, 이 지경,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욕심 채우기 위해서 딸의 어떤 특혜 입학 내지는 이권 개입 응? 모든 것들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이게 이게 거미줄을 얽히듯이 얽혀가지고 이 직경까지 온거 아닙니까? 일반 기독교계에 대해서도 뭐 오, 오래되지 않은 그런 사각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게 목사를 세습한다든지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개인적인 부총수채를 했다든지 물론 사찰도 절도 마찬가지고요. 응? 종단의 그 기금을, 응? 이제 멋대로 이렇게 횡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야 될게 뭐가 있냐면, 자꾸 우리 그 무속이나 우리 전례에 이런 그 종교를 그 비하한 듯한 그러한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요즘 저 최순실이 때문에, 도매금으로 그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무속인들이 아 항의를 하고 뭐 그런 지경이 이르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번에 저는 그뭐저기아그 그 오방낭 오방낭이라는 거를 이번에 최순 그 최순실 저 사건 터지고서는 처음 봤습니다. 뭐 그런 게 있는 어디 그 서울 어디 무슨 광장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 거기 있더만먼요 이게 복주머니 같이 생긴 거. 이제 그거 오박낭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문양, 정부 로고, 그 이제 태국 뭐 문양 이렇게, 그것도 뭐 이렇게 다뭐 최순실 가인 거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막 도매금으로 막 넘어가던데,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그 도안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걸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최순실이가 거기에서 큰 이득을 노리고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했다면 당연히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당연히 그건 비판 받고 혼나야죠. 거기에 대한 대가도 받아야,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되고. 근데 문제는 우리 실상에서 그 오박랑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 정보 문양의 그그그 그, 그 문양, 그 표시. 그, 뭐, 자서, 저 기억 안 납니다만. 아, 그니까 세 가지 색인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 기억으로는 빨간색, 파란색, 흰색. 이런 식으로 아마 그, 모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태극기가 음향을 기초로 한거다 아시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태극기 문양이 음향. 하늘과 땅. 양, 응? 음? 하늘과 땅. 음향. 그 다음에 권문 같니? 그걸 기초로, 다시 말해서 주역서를 기준으로 한 기초입니다, 그게. 또, 오방이라는 것은, 동, 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동서남,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중앙, 중앙 가운데, 그걸 오방이라고 합니다. 각 오방, 밥, 그걸 오방이라고 하는데, 그각 방이 마다, 전래에서 색깔, 색을 다 대입시켜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게 오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이 쓰는 오방기 그 기, 깃발 다섯 개 있죠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서찰 가면은 단청 많이 보죠 절막 개칠한 거그 또한 마찬가지 거기에 들어간 색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댕기는 사람도 이사 날짜는 잡고 결혼 날짜 잡습니다 좋은 날 태기를 하고 애기 날때 좋은 날 보고. 그, 인적이, 뭐야, 그, 출생일 맞춰, 시간 맞춰가지고 애기 태우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러한 우리 그 주역서의 기초로 한 우리 무속신앙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모든 게다 녹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애국가 예를 들어 볼까요? 애국가, 하느님이 보고 와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느님이 호하사 마르고 닳도록 그런 얘기 나오죠 그 하느님이 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전부 다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미신이죠 신화, 신, 신화라든지 옛날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상의 그 기초를 한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샤머니즘이고 토테미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한때는 뭐 일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그리스 신화 있죠 그 또한 신화입니다 그게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지고 그리스 로마 제국이 강대했던 그 융성했던 시대에 그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한 가지 큰 신화로도 잘 잡았을 뿐이지 그 민족에서 입장해 봤던 우리가 우리 딱 떨어져서 봤을 때는 그 또한 그네 나라의 샤머니즘일 뿐입니다 그게 아메리카 미국 있죠. USA 음? 지금 미국인들이 온갖 인종들이 다 모여서 구성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네 원주민 인디언이지 않습니까 그 인디언들도 나름대로 자기네 방식의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봤을 때 걔네도 우리가 봤을 때뭐 똑같죠? 걔네들도 샤머니즘이에요. 아프리카 다 똑같습니다. 어디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어떤 어떤 나라든지 간에 소수가 됐던 다수민, 소수민족이 됐던 다수민족이 됐던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토템, 토테미즘을 템토 바탕으로 한 종교는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가 기독교와 뭐 이제 힌두교, 막 이런 불교, 이런 큰 종교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는 지리멸렬하고 인정도 못 받고 미신으로 취급받는 그런, 세, 그런 세상이 이제 요즘 문화입니다 그게 요즘 그리고 그런 걸안 믿고 안 따르면 뭔가 우리가 트렌드 뒤지는 듯한 뭐 이게 미개인인 것 같은 이런 취급을 받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예 많이 예를 드는 게 일제 시대 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 일본 일본 일제 시대 때 일본 스들이 어? 일본놈들이 우리나라 민족 신앙인 아, 무속 신앙을 전통 신앙이죠. 왜창시 창시개명이나 단발령 이러한 것들은 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백이민족이니, 한민족이니 하는 이런 정, 정, 통성 정통성이나 전통성을 갖다가 말살하고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바닥부터 쳐내린 겁니다. 거기에, 거기에, 우리 무석신앙인 이 무교. 이것도 포함됐던 거죠. 그죠. 내력이 그렇습니다, 내력이.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다, 아시다시피 고려 시대 그 기가 뭐 삼조고 그등장는 삼조가 많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그 드라마 그 시대에 그런 상징물을 보면서 막 환호하고 좋아했지 않습니까? 삼조고 해태상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다그 또한. 샤머니님이고, 미신이고, 토텐사상입니다. 우리가 장래, 현재 사람이 죽으면 장래를 치르는 그러한 문화, 그 또한 다그 범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천일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얘기를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최태민이나 최지, 최, 최순실이가 참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 작게려는 작작작게는작게는 일반 우리 제자들 부당들이나 그 목사들이나 승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지한 중생들을 갖다가 혹세모민 해가지고 자기 치부, 자기 부를 용성하는 그거 똑같습니다. 그 똑같아요. 근데 최태민이나 그최순실이는 그걸 갖다가 일방 우리 한두 사람 개개인을 해먹은 게 아니고 한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치부를 했다는 거죠. 참 못된 경우죠. 옛날에 그런 얘기, 뭐 속담인가 뭔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웃음> 중이 고기 맛을 알면은 절간이 어떻다고. 그 얘기는 뭐냐. 여기서 고기는 육식, 일반 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에요. 중이 뭐 한다고 그 욕심을 부립니까? 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나만 하질 않는 거예요. 목사 또한 마찬가지고. 교회가 막 이따만큼 크고 막퍽 해야지 더 많이 천국 가고 예수님 말씀더 많이 전파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무기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무성인들도 보면은 자기 법당이 화려하고 크고 멋있고 막 이래야지 응? 더큰제자로 보이고 더 잘나 보이고 뭐 그러는지 그렇게 사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음. 그래서 에, 이 천일이 여러분들의 딱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어, 최진, 저, 저, 최태민이나 최순실이가 그 일가 최실가들이 그렇게 사리사욕에 눈 멀어 가지고 음? 온 백성들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고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드는 거 이거는 용서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진정 우리 그 대전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국태민안을 위한 굿 백성과 우리 중생들을 위한 굿이라 해서 편안하게 만 백성들 야고 나라의 평안과 평화 평안과 평화와 이런 모두 안정과 이런 걸 위해서 구슬, 구슬하는 행사가 더어 있습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뭔, 뭐, 이, 이권을 챙기자. 이게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응? 하늘에 우러러가지고 비는, 응? 그런 요식행위 구슬합니다. 그러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그걸 이용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종교 자기 그네 나름대로 그, 그 종교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웠다는 그 자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비난하거나. 사입이 사입이라고 하거나 미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그 실생활에서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겁니다. 아, 아까 여기서 그 얘기 빠졌는데. 그 문양 그 색깔 우리나라 정부로고 그거는 그 색깔에 색이가 들어갔죠. 이른바 삼태극입니다. 삼태극. 천지인. 그겁니다. 그거나 태극기나 오방 오방이나 다 똑같은 한 태들에 나왔다는 거죠. 그 옛날 우리나라 신화에 신화의 신화에 신화서 일부 정도 보면은 삼일신구라는 그게 삼일신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오고 환단곡이라고 해가지고 단군신화 환웅, 환인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다룰 때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서 거기에 주역서가다 같이 섞이고 엮여가지고 지금, 지금의 우리 무속과 우리 실생활 우리가 못 느끼고 살지만 거기 다 점점이 스며들어가지고 우리 조상님들이 그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랬고 우리가 그랬고 나중에 우리 후대가 그럴 겁니다. 어떠한 종교가 됐든지 간에 옳게 행하고 옳게 가르치고 옳게 풀고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자기 개인의 욕심이 감이 되고 자기 그 사례사육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큰 사단을 만들어 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실 게, 최순실과 스태민과 이런 우리 무속, 우리 전래에 전례, 대한 종교, 우리 그, 우리 한민족의 신화, 이런 거랑은 같이 싸잡아가지고, 같이 뭐라고 할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태극기도 바꿔야 되고 애국가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한민족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한들 어느 나라도 다 그런 기본 민중의 민중의 정기 원래의 바탕, 토템 사상, 다 했던, 이 예, 저기, 기독교, 기독교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중생들한테, 그, 좋은 얘기, 이렇게 막 했지 습니까 응?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천국과 극락,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무교를 제자입니다만, 저도 못 가봤습니다. 윤회. 모릅니다. 그죠 이 또한 따지고 보면은 다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우리가 현실 팩트라고 하죠 있는 사실 있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할때다 벗어난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그리스 신화 다 똑같아요 다 어디 뭐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는 샤머니즘이고, 어떤 거는 미신이고, 어떤 건 아니고, 그 기준은 뭐냐? 옛날에 얘기했듯이 성공하면은, 이 난을 이렇게 성공하면 충신이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 그 종교 자체가 코가 융성해가지고 발전을 하면은, 그게 넘버가 아니고, 그게 주입니다. 주류. 나머지 비주류. 종교에 따라 다 똑같거든요. 전에 얘기했나요? 예수님과 부처님도 당신들 종교를 다 모른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종파가. 불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습니까? 뭐조계정부터쫙 있죠. 예수님 도 맞죠. 하도 많아가지고 당신들도 모른대요 몇 가지가 어떻게 있는지 불교면 불교라는 큰 틀에서 다 같이 통해가지고 그주 저기 할 뿐이지 그거 세세히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도또 어떤 거는 주주된 불교가 있고 어떤 건다 사입이고 이래 갈 겁니다 여하튼 작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느 종교를 믿고 따르고 어느 신을 믿고 따르고 하든지 간에 본인들의 그 인생을 윤택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제들, 무당 목사, 승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정말로 올바른 신심으로써 어려운 중생들과 같이 풀고 가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살이 사역을 채우고 응? 그뭐 죽으면 다 썩어질 그 육체 덩어리 무엇이다고 뭐 고기 덩어리 무엇이다고 뭐 그렇게 저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천년만년 가나요 그게? 응? 그 무지한 중생들 무지한 인간들 뭐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아니고 인간의 탈을 쓴 아주 무지한. 응? 그겁니다. 참, 이게, 이 말을 좀, 이 너무 이제, 그래서 이제 안 하는데, 여하튼, 아 조금이라도, 아 생각이 있고 지식 있는 분들은, 그러한 걸, 그렇게 넓게 봐주시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오방랑이라는, 그거를 이렇게, 이, 근자에 이렇게, 이번 뭐 터지면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렇게, 그, 그, 걔네들이 무슨 의미로, 그, 뭐, 뭐, 무슨 행사 때 그렇게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복주머니 놓고, 복주머니 모양이고, 다섯 가지 색깔이고. 여태 봤을 때, 아, 그니까 그 개념을 아는, 아, 천일로서는, 아, 동서남북 사방에서 어떤 금전을 모으거나 복이 들어와라. 하는 그런 의미로 그걸 만들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취지까지는 다 좋았는데 그로 인해서 자기가 이권을 찾고 욕심을 부리고 사례사를 챙겼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문제 아주 나쁜 x죠. 자 하여튼 떠들다 보니까 벌써 4시가 됐습니다. 이제 올주 이제 그 30분 다 되면 끝나는데 <웃음> 늘 말씀드리다만 이 모든 복을 받고 업을 닦고 덕을 덕을 쌓는 건 자기 할 탓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 조상님들이 당신들 자식들 잘 되게 달라고 잠독대에다 정화수도 놓고 엄마들, 엄마들, 할머니들이 빌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명산대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이 또한 다 샤머니즘이고 미신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칠성신앙입니다. 칠성신앙. 칠성. 우리 지금 7월 칠석 길이고, 칠성님 이렇게 위하고, 이렇게 살죠. 산신님이 하고. 그 또한 따지고 다 미신입니다. 칠성이 어디고 산신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그렇게, 어차피 한민족,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도 우리 아시아계는 거의 그렇습니다만, 우리 한국만 북한시켜 놓고 봤을 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못 느끼는 부분에서 다 이렇게 녹아들어 가지고 우리 옛날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쭉 거슬러 오면서 지금까지 이게 그대로 녹아 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살 뿐이에요 이거를 이 자체를. 어, 이사갈 때, 이사갈, 그냥 가면 되지. 뭐 하러 이사 날짜를 봅니까? 방인 후에 봐요. 결혼할 때, 그냥 가면 되지. 좋은 날짜 왜 찾아요? 응? 애을 때, 그냥 팍뻑 나오면 되지. 어, 왜 좋은 날을 왜 찾아요? 신은 왜 찾고? 그런 겁니다. 이름은. 이름 하나로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암래를 짓지. 왜 좋은 이름 찾아요, 그거를. 그죠? 멀리 갈거 없어요, 멀리. 우리실상은 내가 겪고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셨죠? 그렇게 우리 무속, 무속이라는 것, 굿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이해를 해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반인들에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자들은 조금이라도 헛튼 생각 마시고 올바르게 중생들을 뭐 같이 호하고 자기 업을 닦고 일단은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좋을로 들었었는데 모두가 다 건강한 날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누가 챙겨주는 거 아니고 본인들이 챙기는 거이듯이 열심히 잘 살아주셨으면 싶습니다. 이 힘든 시절이고 참 속상한 일 많은 시절입니다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금세기 이 시점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 자고로 유사일에 내려온 그러한 얘기들 늘 반복되는 얘기고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속상에만 마시고 어? 마음상에만 마시고 잘들 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천일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